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사기 3장 5절로 13절을 네. 어, 한 절씩 어, 서로 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족속과햇족속과아모리족속과브리스족속과히위족속과여부스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와들어, 주소하자, 그들을 사상, 사상, 이사라엘을 사상, 이사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시니 는하 그는 곧갈렙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 i 엘이 죽었더라. 스 다함께 에글론이 암몬과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쳐서 정렬하무성을 읍 점령한지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한 것들을 하게 되죠.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한 족속과 해 족속,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모든 이 가나한 족속들을 다 내어 몰라고 하신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운데 거주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죄의 삭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계속 틈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거주하다 보니, 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한 뭐 이제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통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내몰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통원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가 또 교인들이 어떤 자신의 구습들을 다 완전히 청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죄악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럼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관심밖에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도구가 등장하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란을 주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환란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을 회개하면서 부리죠.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첫 사사가 온니엘이죠. 갈레베 아우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자산에 물리치시고, 그를 통해 이제 40년간 또평안을 주시죠. 하나님께 용서를 하시죠. 또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죠. 자, 이게 이게 보면 이 사사기를 요약하자면 이 사이클 죄, 징계, 회계, 용서의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게 인간사예요, 사실은요. 자, 자, 그래서 사사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우죠? 사행전 기간,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똑같이, 죄, 징계, 회계, 구원, 또는 용서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이클을 계속 믿는 자리에 돌면서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사상이에요 누구나 이제, 우리가 뭐, 유언을 남기고 죽을 수 있으면 큰 축복이죠. 그것도. 비명 행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요즘에는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봐 보세요 이 사이클 아닌가요 죄의 징계 회계 용서 죄의 징계 회계 용서 이 사이클에서 내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어 우리 인간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단이 어그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 우리의,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죄로, 사실은, 구원의 길은 굉장히 스트레스 포워한데, 죄의 길은 꼭 불교의 윤회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 거기에서 돌다가 끝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보 사사계 대표적인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있죠. 보시면, 입사, 론니엘, 삼손, 압돈, 드보라, 메훗입따 야일, 들라, 기두원, 엘론, 삼갈, 이런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구원자들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또,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굉장히 연단한데 잘 쓰셨던 에소포타미아, 모하바몬 에돔 미디안, 블레셋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죠 마지막 때 우리 짐승일당들 사단막일당들이 이 역할을 해주죠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 관련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게 주어진 이유로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세요. 위함이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정결하게 했죠. 그 핏받고 환란은 처절했죠. 그러나 그 핏받고 환란이 끝나면 또 역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 인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인류의 역사에 그 내재된 속성을 보고자 한다면 사사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이 없으시네요. <웃음> 딱딱한 게 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사와 고원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구원의 역사일 거고요. 어, 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치 주님께서 포도주를 틀어놓고 밟아버린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어, 그 사행정 사이클, 어, 죄, 징계, 회계 용서라는 사이클을 계속 밟으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죠? 뭐? 이걸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서하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동을 해요. 구원의 트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트랙에 들어가죠.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구습들이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제 떨어내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죠. 구원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다시 예것을 그려야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엄청난 지옥의 불심판이 있을지는 모르고 자 그런 사람들은 한번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 주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다음 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순교. 순교.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거의 다시 여기 돌이키신다면 우리가 순교의 삶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음란을 저지는 건 순교예요? 아니, 배도예요? 아니에요? 배도죠, 배도예요. 자, 혹시, 이 설, 자기가 사역자였는데, 내가 음란의 죄에 빠졌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순교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절대로, 여기는, 이곳은 말입니다. 심판의 길은요, 그냥 계시면 가요. 심판의 길은 그냥 개심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발버둥치자예요. 쭈여 살려주셔서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서라도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죄의 속성들을 계속 유혹해요. 자, 이 달콤한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보면, 후메네오로 비롯한 바울시대에 많은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죠. 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에 선 여러분. 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죄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이게 너무나 너무나 그잘 아는 말씀들인데 여러분 합도가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6절 합도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어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찬송도 불렀죠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든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갈라데아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일, 이런 일들을 행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쉬운 말로 뭔 말이죠?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건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믿는 자들이 음행을 행한다. 최근에 이슈가 된 어떤 목회자의 음행 음행, 자 날지, 자 더러운 것, 호색, 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합리화해 준 것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자 지도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 인간 본인 각 개인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내가 교회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있어 적용되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 천국에서는 이제 다른 컨셉이죠. 믿음이 큰 자들이 포지션이 높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포지션이 낮은 거고 이 지상과는 다릅니다. 이 천상의 관점, 하나님의 그 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믿는 자들이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등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행할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음행할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이성이라면 자기 배우자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자, 굳이 업무 시간에는 그 업무 때문에 다른 여성들과 이렇게 또 시, 그 회의를 가질 수있는 그때도 클로즈된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 오픈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단둘이 미팅도 피한다랄지 그런 룰들이 있는 거죠. 업무 시간에 왜 만나요, 이성은? 그건, 자기, 나, 음행하겠습니다.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둔 거죠. 업무 시간에 왜 만나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그, 또한, 그, 이제,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도 말씀하셨죠. 이런 잠언 말씀은, 우리를 예방을, 프리벤션을 해주는 말씀들이에요. 잠업 말씀 보시면서, 그런 어떤 죄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죄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말고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아까 가난에 이렇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틈을 만들어놨죠. 죄의 틈을 만들어놨죠. 어떤 가난인들을 속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건 거의 100% 백발백중 어떻게 된 거죠? 그들과 통원하게 되있고 그들의 우상들을, 발이나 아슬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 죄의 일들은 모두 삭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런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요 피하세요. 원숨에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죠. 사랑과 이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보시면,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게 있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면,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의 영이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또한 그 성령으로 행할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 우리가 싹을 다 잘라야 돼요.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먹혜자들, 자,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섬기는 시간 위에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만나야 된다면 그 커플끼리 같이 만나면 되죠.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형제든 자매든 성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예 믿지 마세요. 나는 뭐그 정도야. NO! 우리 굉장히 약해요.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룰을 좀 정해서 그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우리가 아멘 소리가 극감을 합니다. 예.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어, 그 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죄는 간단해요. 우리가. 죄는 그 하나님을 부인 부정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죠.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물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부인 부정 부인하고 부정해버리 이건 죄죠. 엄청난 죄예요. 두 번째 또 죄라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 욕망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걸 내 정의 욕망에 따라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들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명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그,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일으켜셔서 자, 지금 보세요. 기도원은 이제 미대를 공격할 때 어떤 말을 하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것들은 굉장히 리더들이 특별 리더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함정이에요. 어떻게 됐죠? 나중에 기도원이 애봇을 만들고 그 애봇을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봇을 우상화했던 거죠. 또한 기도원의 아들 에비멜렉은 어떻게 됐어요? <웃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죠. 70여 명이나 되는. 자 자 근데 아주 멸족을 당한 거죠. 이때 기도원이 기도원이 참으로 기도원을 통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안 좋은 것들이 예,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건 정말 리더들이 아그 어떤 목사님 아니면 안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도망가세요. 목사님진계더좋아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목사님들 아멘 예또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그쵸? 다윗이 우쭐해질 수 있었겠죠? 어, 다윗, 다윗 사울에서몇년 고생했어요? 15년 쫓겨다녔죠? 10년 이상 쫓겨다녔죠? 자 이런 상황에서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큰일 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 다, 답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답하셔야 돼요. 이게 교만으로 갈수 교만의 죄를 짓을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한 여로든 언급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하지도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공동체가 위기로 갈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각 개인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빨리 피하세요. 그 자리 던져버리고 내려오세요. 왜? 잘못하면 구원 잃거든요, 여러분. 왜?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돼서.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각 개인이 정말 더 겸손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집어 던지고 나오시면 돼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들렸을 때, 내가, 내가 어떤 큰 모임의 지도자다. 그러면 그 던지시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은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고 듣는 것, 지식, 과거의 경험, 기업 외부의 자극들이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말과 행동, 태도 등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른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미 장악이 돼서 나온 건데, 밖에 가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환경이 계속 노출되고 세속적인 사고를 하면 어떤 길로 가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 롯. 미스터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 소돔 고무라 쪽을 택했죠. 점점, 점점,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죄를 지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이. 그쵸. 그렇죠. 그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경건한 환경이 경건한 사고 및 경건의 훈련을 한다. 싸우는 거죠. 세상에서 영교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및 영생의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데 노출되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블라킹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세계가 지금 현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돈과 욕망의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들이 여러분이 블라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의 삶을 그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삶을, 천상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발버둥 쳐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 일서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 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것이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로마스 6장 22절로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는 영생이라. 니 여러분 보시면,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따라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자,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믿지 않니냐는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막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내버려 두 버리세요. 그런데 택한 자들이 이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죠. 안목의 정형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눈에는 즐겁게 했던 사람. 사사 중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죠. 삼손. 삼선.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죄의 대가로 눈을 뽑혀버린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 아마 지금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시는 못했지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눈을 즐겨한다, 눈으로 죄를 많이 듣는다, 많이 지는다. 그럼 삼손을 생각하시면돼요 삼손 아셨죠? 자, 그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니 오늘 우리가 저기 이야기 나누잖아요 누구?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남의 안에 충성스러운 부하 안에 범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폐가 망신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론가요 저기 로마에 다윗의 나체상을 세워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죠. 그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들끓을 때면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연단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추측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많고, 자기 목축업도 잘 되고, 재산도 불어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비 있죠, 요비. 꼭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요비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아주 자녀를 다 잃게 만드시죠. 이생의 자랑을 없애시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니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로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내가 좋아한다 하면 눈이 뽑힐 각오를 하시고요. 육신의 정욕을 좋아한다 폐가망신 폐가 망신할 것을 각오하시고, 이 생의 자랑을 좋아한다면 내가 자랑을 다 이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믿는 사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렇지 않도록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욕망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어요, 우리는. 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죠? 이 안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더 헛된 걸 깨닫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자, 어디에, 어디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가 포커스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 세상 시스템은 여러분, 육신의 장애와 안목의 이승의 자랑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에서 죄를... 현실하게못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기가 너무 불가능해요. 요즘에 교회에, 교회에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왔다. 이 말은 이 죄의 시스템. 육신의 전의 안목의 는 이생의 전의 시스템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발버둥 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로 완전히 얼검해버린다는 거죠. 얼검해서 나올 수가 없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 믿음이 어린 분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뭐 관문이에요. 게이트에요, 게이트. 게이트인데, 자, 요한복음 8장 32자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대학이면 다이 말씀을, 이제, 뭐죠? 대학의 표어로 삼죠. 자, 맞습니다. 진리의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세요, 진리의 끝에. 그 진리의 끝에 이만 계신다면 진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니, 그 예수,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자유하게 만들어요. 자, 세상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진리신 예수님이 자유하게 만드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해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 죄의 사슬에 우리가 메어 있다는 것도 완전히 죄의 시스템에 갇힌 거예요. 이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 그래서 그 종은, 그 죄의 종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아들은 영혼이 거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같은 맥상의 맥락이 지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인물은 누구죠? 구원해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었죠.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의 속박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사슬에서 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 예수님인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죠. 이전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오직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행위 고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이러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끝난 줄 아는데 아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되어요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건 맞는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 소리가 겁네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바울 형제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증을 한번 보는데 자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의, 우리를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 2절 자 아까는 요한복음 8장을 봤지 이제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제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여호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에요 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십자를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의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여전히 어떤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굉장히 우리 속 사람과 우리 새 사람이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는 을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지 말라. 큰일 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죄에 틈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의로 말미암 예수님의 으름을, 구원을 받은, 받은 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기 육을 읽고 있어요. 죄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갈 때도 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뭐죠? 천국에 뭐라고 하죠?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우리가 이제 생명체 기록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35절, 37절만 딱 여러분이 외우죠. 이전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웃음> 그러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일로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가 끊을 수 있냐고요. 죄요. 죄. 죄가 이걸 끊을 수 있어요. 우리 현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게 지금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당연히 오게 돼있다니까 여러분. 왜? 세상은 고수리 계산인데 왜 핍박이 와나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바울은 그때 어땠죠? 종일 주로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사실, 마지막 때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 뿐이지, 로컬리, 이제까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까지 로컬리 핍박이 있어 왔어요? 있지 않았어요? 있어,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는 자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물질문명의 풍요일 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될 도살나갈 양같이 여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것도 네가 우리 에게오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우리의 믿음을 자,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끊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단지 근데 뭐가 끊을 수있어요 죄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죄의 사슬이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 예요 여러분이 발버둥치지 않으면 정말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발버둥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려주세요. 정말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외쳐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우리 각자가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 모두 보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승리하도록 하세요. 각자의 약점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연단해서 정결하기 하기 위함이신 거죠. 아멘 자, 보시면 자, 여기 그디모델서 3장 10절로 17절을 보면 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파란 걸로 한번 제는 가치 있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바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이 말씀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주지 않죠. 예수 믿으면 돈잘 보고 잘 산다. 잘 산다. 이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러나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수 이야기 해줘야 돼요.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잘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갈수록,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예표가 어디에 나와있죠? 옆게에 나와있죠? 옆게에 나와있어요. 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내가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 전좀그 믿음이 의심스럽거든요. 사실.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요구하시는 것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뭐, 조지 휘필드나 바울을 포함해서, 조지 휘필드나, 이제, 뭐죠, 윌리엄 부스나 다 봐보세요. 박해를안 받은 사람이 있나. 자, 그래서, 이걸 각오하시고, 지금은 각오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더, 더 이렇게 이게 더노고라될 거거든요. 박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경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세상이 더 악해져요. 뭐죠? 역진화가 맞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더 짐승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가져야 할 때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좀본것 같아요. 인류 최후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을 한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트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 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꼭 창세계 의영계시록을 같이 봐야 돼요. 시작과 끝을 봐야 돼요. 이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정말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정말 그, 또 만물을 지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거기 어떤 놈들이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하죠. 사단이가 등장하죠. 인간에게서 만물을 지배하고 권한을 빼앗아 버린 인간을 죽게 만든 마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 20장에는 마귀 일당의 최후가 나오죠. 그렇죠? 그 마귀는 세 세트로 인류 역사 동안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끝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불못이죠. 영혼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죽을 자 사망이라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사망그 뜻이지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이. 그 불못에 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하고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같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인류 최후의 역사죠, 역사. 그쵸? 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했던 것들, 그러니까, 또한 요한일서에서 하신 드린 말씀들 이생의자안모의 육신의 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영신 이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담과 이브에게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죠. 하나님 말씀 틀렸어. 이렇게 접근했나요? 아니죠. 교묘하게 접근했죠. 그, 그렇게 그 똑같이 말세에도 교묘하게 접근하죠. 어떻게요? 자, 보시면 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자, 여러분 우상 승배는 뭐에 유배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유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은 뭐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지워진 거예요, 만물은. 이건, 하나님 위해 다른 것들에게, 다른 걸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근데, 얘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 돈 필요해, 안 해? 돈 필요하죠. 돈에 대한 욕심을 내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합당한 이유를 대서, 얘를 믿게 할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짐승의 표도 마찬,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도 합당한 방법, 우리 인류의 건강, 건강을 위해서, 뭐랄지 해서 이제 받게 할 거란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 육체에 뭘 새기거나 뭘느거나는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창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안 좋은 거라니까요. 뭔지 알겠죠? 어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창조 목적에 위배되게 하고 창조물에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것을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뭔가 빅브로더가 우리를 조종하기 쉽게 기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뭐죠? 하나의 그, 뭐죠, 이제,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이제, 뭐죠? 우리를 이제, 감시하는 데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또한, 어떤, 그, 에너지 공급 소스로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참조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하게 할 거라는 거죠. 또한, 말씀드렸듯이, 돈과 우상순배를 포함한면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만들죠. 또한, 마지막에, 얘들이, 어, 저크리스토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어떤 전쟁과, 어, 경제와 이런 건강 때문에, 어떤 저크리스토 단일 체제를 합당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들은 희하고 한숨 나오, 나오도록 나오더 쪼개져 버릴 거예요. 윌리는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에 임하는 이 징조들을 잘 보셔야 되는, 퇴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질 서에위배된짓도 하면 그건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항해야 되는 거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이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요. 얘들은 상세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요한계시록 때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놈들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런 말이 들 있죠.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할 때는 아예 말을 믿지 말고 확실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공산주의로 아주 신봉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그 거기에 아주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할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좀 어렵게 설명을 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우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자, 자, 여러분, 근데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가 막 조성되어 있죠. 백신 패스다 보다. 아, 그리스단들이 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여러분이 환란이나 핍박 가운데 있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으셔도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여기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는 미래는 짓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부활해서 하느님과 영. 하나님과 영원히 살걸 믿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 서 죽는 거 있죠?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바로 눈을 딱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영원히 영원한 삶을 누릴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일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이제 영원한 육체를 입고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건다는 부활을 믿고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건을 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바로 천국에 눈 떠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것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여러 게, 게시록이나 그 외경을 보면 천국의 삶은 지상의 삶과 비교할 정도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지상에 뭘 바라겠다고 우상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근데 욕심이 덫이 돼요. 우리 욕심이 덫이 돼서 이런 덫에 걸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겁먹지 말고, 그,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웃음>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런 죄의 속박에서 꺼내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네.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리 모든 삶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끝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됐고 마지막 때 어때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피해야 피하셔야 돼요 큰 교회와 유명한 목회자가 여러분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예수님께 피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로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 그 이건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 피흘려 죽으시고 제3일만에 부활하셨죠. 이 과거 이야기죠. 자 현재는 어떠죠? 현재 우리가 이러기가 이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몰입돼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현재 우리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예수님이 우리 현재 이 말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일을 매몰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되, 우리의 소망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천국에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려는 삶을 기법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미래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마귀를 이기며 어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세번 외치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